안녕하세요 자전거 채널 두박기입니다. 올해부터는 야외에서 펼쳐지는 자전거 행사가 참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세가지 자전거 이벤트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브롬톤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브롬톤 월드 챔피언십 코리아 BWCK입니다. 참가자들의 독특한 드레스코드나 이벤트 장소의 분위기까지 정말 이색적인 행사라서 브롬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저들도 가끔 구경하러 가는 대회인데요. 올해는 거의 4년 만에 열리다 보니 참가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번 BWCK는 5월 27일 영종도 미니 드라이빙 센터에서 개최되고요. 모집인원은 선착순으로 600명, 참가비는 7만원입니다. 그런데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늘 그렇듯이 하루도 안돼서 조기 마감됐습니다. 대회는 참가하지 못하더라도 왜 이렇게까지 인기인지 확인할 겸 우승 팁도 얻을 겸 내년을 기약하며 참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그리고 올해는 어떤 우승자가 브롬턴의 고장인 영국에서 브롬턴 월드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기회를 얻게 될지 궁금해지는군요. 다음은 보쉬 전기자전거 대회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전기자전거의 전동유닛 브랜드로 잘 알려진 보쉬가 전기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한다는군요 대회 참가 조건은 브랜드와 무관한 EMTB면 되고요 장소는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프리라이딩부터 팀 릴레이 레이스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요 보쉬의 새로운 스마트 전동 모터도 시승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회 후에는 시상과 경품 추천도 있다고 하니까 산악전기자전거대회에 참가 또는 참관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휠세트 체험입니다. 자이언트 코리아가 준비한 K-DEX의 로드바이크 휠셋 체험 이벤트인데요. 이번에도 자신의 자전거에 휠셋을 K-DEX로 교체해서 시승을 해보는 이벤트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승 휠셋 제품은 K-DEX 36 디스크, 42 디스크, 50 디스크, 65 디스크로 총 4가지고요. 모두 디스크 모델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셔야 할 자전거 역시 디스크 브레이크인 제품이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승행사 장소는 분원리즉 광주시 태촌면 천진암로 310번지고요. 날짜는 4월 30일과 5월 5일 어린이날이네요. 저렴한 로드자전거라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고가의 휠셋맛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네요. 그럼 여러분의 안전하고 건강한 라이딩을 응원하면서 행나!